탠디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베이스 크리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부계정에다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죠. 몇몇 분들이 제그 크리를 보고 어떻게 쓸수 있느냐 물르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 그때 영상 올렸던 것보다 훨씬 더좀 어, 많이 작업을 해가지고 미니 크리도 추가된 버전인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미니 크리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공방 서버이기 때문에 SB표 설정이 일로돼 있어서 제 크리가 아직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커뮤니티 서버나 데모로 녹화해가지고 데모 녹화해서 돌려보면은 제 베스트 크리가 나타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방에서 미니 크리를 불었을 때 나오는 효과가 그냥 여기서는 미니크리라고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데모로 데모로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은 그냥 미니크리가 아니라 벨스 어, 미니크리로 쓰게 됩니다 와우! 방금 이렇게 크리도 떴죠? 이 크리도 또한 벨스 클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베이스크리는 사설 서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오렌지나 아니면 커뮤니티 서버에서는 그냥 발동이 되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데모 녹화로 보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죠. 다운로드는 이 게임바나나라는 사이트와 이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또한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파일을 커스텀 폴더 안에 넣으시면 하면 됩니다. 참 쉽죠?